이젠 아무렇지 않아. 잊을 수 있어 오늘은 거짓말 제발 떠나지마 아, 오늘만 더 옆에 있어주면 난 어렵게 볼게 아무렇지 않은 줄만 알았어 제발 떠나지마. 오늘만 내 옆에 있어 주면 나 너도 기쁘게 해. 음, 오늘은 음, 가지마.